이 시간에는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엑셀은, 자,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셀은 열과 행에 번호가 조합된 고유한 주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는 지금 마우스의 커서 위치 각각의 셀 입니다 자이 셀에는 현재 r10과 그리고 6행이 만나서 고유한 이름 r6 이라고 하는 셀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 고유한 이름 말고 별도로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특정 셀을 이름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여러 영역을 잡아서, 자, 별대 이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셀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셀을 범위로 지정하여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에 이름을 왜 붙일까요? 자, 셀의 이름을 정의하고 수식에 사용하면, 절대참조처럼 수식을 복사할 때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조 방식에는 상대참조, 절대참조, 혼합참조, 자,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라 했는데요. 상대참조는, 자, 셀을 참조하는 참조 주소에 열과 행, 그 어느 곳에도, 자, 달러 기호가 붙지 않는 자 그래서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증가가 되면 참조하는 셀 주소도 증가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 했었고 이 상대 참조가 엑셀의 기본 셀 참조 방식 이라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절대 참조는요 절대 참조는 이런거 였죠 자 등호 입력하고 C열 12행을 참조할 건데 자, 이거 참조해볼까요 d 열 12행을 참조할 건데 이 상태에서 F4번 F4번 펑션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열과 행 앞에 열과 행 앞에 달러 기호 붙는 것을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절대 참조를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려도 참조하는 셀 주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열과 행이 고정되어 있다. 그것을 절대 참조라고 했습니다. 어 반면에 혼합참조는 뭐였습니까 어 열과 행 중에 어느 하나만 어느 하나만이라도 달러 기호가 붙어 있으면 혼합참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이유는 네 절대참조를 자 셀의 이름을 정의하고 수식에 사용하면 절대참조처럼 수식을 복사할 때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달러 D, $D열, $12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조하는 주소가 어디예요? I열 12행입니다. 자, 저는 이거 한번 참조해 볼게요.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번에는 C열 12행을 제가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자, 그런데 C열 12행에는 현재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별도의 셀의 이름이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고요. 채우기 옵션을쭉 내려 보세요. 자 수식 한번 볼까요 네. 수식이 셀의 주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의한 이름 그대로 들어옵니다 즉 절대참조는 달러 기호가 열과 행 앞에 다 붙어야 되는데 이름 상자를 지정해 놓게 되면 절대참조처럼 복잡한 수식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름만 가져다 쓰면 돼요 그 이름은 자연이 절대참조방식으로 참조하게 됩니다 자셀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현재 아, C열 12행 이라는 셀의 이름 상자를 보시게 되면 이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I열 12행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 10을 입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셀의 이름은 IR12행 입니다 그쵸 IR12행 써 있죠 자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름 상자의 이름이 전체 선택이 되죠 자 여기다가 샘플로 그냥 절대 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즉 IR12행 에다가 절대 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한 겁니다 자 현재 i12행의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름 상자에 절대 라고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을 j12행에서 참조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i12행에 갖다 되면 절대 라고 나타나죠 자 이것이 i12행에 정의된 이름입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린다 하더라도 예, 참조하는 셀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즉 이름 상자는 무조건 절대 참조 방식으로 참조하게 된다고요 자 이런식의 이름을 정의를 할때 셀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셀 이름은 중간에 공백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셀에 특정 셀에 이름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범위를 잡아서 어,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역 이름입니다 자 데이터 범위에 이름을 정의해 두면 이름 상자 목록에서 한 번의 선택으로 해당 영역을 빠르게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이 이름을 수식에 사용하게 되면 수식 작성이 간편해 지고요 아, 수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특정 셀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을 잡아서 이름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자, 이 범위를 잡으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그러면 그대로 값을 가지고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에다가 특정 셀에 특정 셀에 범위를 잡게 되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테스트 이름 가지고 오죠 그대로 엔터 치게 되면 그 값을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셀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엑셀에서 셀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두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첫번째 방법은 이름 상자에서 직접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정 셀자 피열사행의 P열 p P열 열사행의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 이름 상자 영역에 P 사 라고 되어있는 자 이름의 이르, 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이셀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자 블록이 선택이 되고요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름 변경으로 한번 아, 평균값이라고 하면 될까요자 P 열 사행에 P 열 사행에 이름을 평균값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셀에는 각각의 셀 이름이 열과 행이 맞는 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P 열 사행에 가시게 되면 평균값이라고 해서 이름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자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죠 자 두번째는 뭔가요 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 탭 중에 자, 수식 탭이 여기 있습니다 자 수식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뭐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함수들이 들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정의된, 의,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 자 정의된 이름 그룹에 보시면은 이름 관리자가 있고 이름 정의가 있고요 수식에서 사용하는거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정의된 이름에서 자 오른쪽 이름 정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 이름을 정의 하겠다 이름을 적용하겠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R. 사양에다가 마우스를 찍어 놓으면 P.R. 사양이 아까 우리가 평균값이란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한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름 적용을 하게 되면 특정 셀에다가 이름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시트에서 현재 이 시트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름들이 그대로 리스트업 됩니다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그냥 가져다 쓰겠다는 라거예요자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이름 관리자를 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고요. 편집 있고 삭제가 있고 그 밑에 현재 이 시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름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왼쪽에는 이름. 자, 이름이라는 셀에 데이터가 지금 4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 셀? 자, 셀의 이름이 뭐예요? c 열0 12행에 C열 12행에 이 영역을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 자, 여기 절대라고 있습니다. 자, 절대라고 하는 이름상자, 이름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이 10이고 참조 대상을 보시면 C열, 아, I열이네요. I열 12행 셀에 I열 12행 셀 여기네요. 이 위치가 절대라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 자, 아이어 12행을 클릭하시게 되면 절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름 관리자에 여기 내 여기 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현재 워크시트에 어떤 이름들이 정의가 되어 있구나, 어떤 위치에, 그리고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CRC 미행셀의 이름을 제가 이름이라고 했는데 너무 이름이 어, 중복되니까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편집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얘를 그냥 어, 합계 합계라고 하겠습니다 합계 합계 자 그리고 뭐 특정 뭐 설명 입력하시고요 참조 대상 CRC 미행셀을 참조하겠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이름이 어떤 이름 정의된 것이 자 합계라는 이름으로 아, 다시 정의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뭐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서 삭제 누르시게 되면 또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가능해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국어 라고 하겠습니다 국어 국어. 자 범위 통화 문서 그대로 갈 거고요. 이 통화 문서란 얘기는 자이 전체 통화 문서에서 같이 쓸수 있다란 얘기고 설명을 써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참조 대상은 I 열1 2행 I 열1 2행 여기로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이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즉 F열 12행에서부터 F열 15행까지. 자, 이 영역을 국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겠다. 영역 이름을 지정한 거죠. 확인. 자, 지금 국어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값이,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이, 자, 한셀에는 12, 자, 12, 36, 20, 24라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 이것만 봐도, 자 국어라는 이름 정의된 것이 특정 셀에 하나의 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어, 최소한 4개의 셀로 영역을 영역의 범위를 잡아서 국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내렸구나 자, 그리고 참조 대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죠 F12행에서 F15행까지 그리고 자, 달러 표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 형식으로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정의된 이름만 그대로 쓰게되면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 형식이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인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름 정의 였습니다 이름 정의 방법 이름 상자 쓰는 방법 그리고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